성공적인 꿀잠을 주무시는 분들 사례를 가지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넵. 이분은 2008년도에 최 땡땡 여성입니다. 여성이네 11년 네. 되신 분이네요. 네. 부정맥 고혈압인데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심혈관계 질환의 치명결환한 거죠. 코골이 음. 부읍이 음. 네, 저는 40대 중반부터 코를 곤다는 소리를 좀 들었고 50이 넘어 살지기 시작하며 깊은 잠을 잘수 없고 자다가 자주 깨고 악몽을 꾸는 날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부정맥, 고혈압, 신장질환까지 겹쳐 몸이 무척 힘들었지요 대부분의 갱년기를 거치면서 여성들의 이런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원인을 못 찾고 이제 버티거나 잘못된 약을 먹고 더 힘들어지는 사례들이 너무 많죠 음. 아 여기도 나오네요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며 각종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잠을 못 자는 것 때문에 수면는 검사를 받았는데 우리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수면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찾다가 찾다가 찾다가, 찾다가. 그래도 다행히 어. 그 수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음. 진단을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해서 했겠죠. 음. 그 시간 얼마나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병원에서 양압기를 처방 받았으나 음. 당연히 심하다고 했으니 양압기를 음. 했겠죠 음. 오히려 더 답답하여 사용할 수 없어서 그 대안으로 무강형 기도 확장기 아이 가드를 음. 맞추게 되었습니다 음. 양압기에 비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함도 없고 간편하여 잘 쓰고 있습니다 밤에 깨지도 않고 가슴 답답한 것도 없고 혈압도 많이 안정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몸이 가볍고 편안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음. 이런 엄청난 몸에 변화를 주는 바 거시기를 그거는 도대체 <웃음> 오, 이게 음. 가치로 따지면은 그렇죠 가치로 따지면 진짜 굉장한 거죠. 음. 음. 어떤 분 이제 상담하는 분이 왔을 때 이게 숨잘 쉬게 하는 건데요. 가치가 음. 얼마나 있을까요? 억 원이 억이 문제가 아니죠. 음. 수십억, 수백억. 음. 저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니까 음. 그렇죠.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음. 그래서 이정도 뭐 제뭐이 가격이 돼요 아이고 뭐 저렴한데요 40년 <웃음> 이상 <웃음> <웃음> <웃음> 아 어. 편안하게 하고 네. 아니 내 몸의 변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정말 그만한 투자가 없죠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지출이 아니고 투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의 삶에 투자를 해서 아니, 편안하게 어머, 살게 올라가는 거 생각해보고 그럼. 병원에다가 돈안 주잖아요 음. 몸이 망가져서 생길 수 있는 그 많은 치료비 음. 안 하게 되고 음. 아파서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 음. 그런 거를 다 생각해서 계산해보면 음. 꼼꼼히 계산해보면 꼼꼼히도 아니에요 대충 해봐도 음. 엄청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단지 깊은 잠을 잤다라고 하는 거그 네. 이유 하나 때문에. 숨잘 쉬게 해줘서 깊은 그렇지. 잠을 재워 줬다. 그렇죠. 그거 딱 그거 하나예요. 네. 음, 그렇죠. 참 좋은 사례네요. 네. 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라, 눌라, 눌라. 잘한다.